주거 고민에 대한 속 시원한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속보이는 미래 내집 SH 주택정보 알아보기 SH 주택정보는 SH 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주택을 모아놓은 포털로 천만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축하였습니다. 지도 기반으로 정보가 제공되어 지하철역, 병원, 학교 등 생활 편의시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공공 데이터와 연계되어 구현되고 있습니다. SH 주택정보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SH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 화면에 SH 주택정보를 클릭하세요. SH 주택정보 홈 화면입니다. SH 주택정보에서 볼수 있는 임대 세대수, 아파트, 매입 다가구, 매입 원룸 등 주거 형태별 단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필터를 적용해 사용자 맞춤 검색도 가능합니다. 개별 단지 화면에서는 단지 개요, 자산 현황, 공급형별 정보, 관리비, 사진정보, 편의시설, 주거안심종합센터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단지 개요에서는 주소, 공급유형, 세대수, 공급형, 시공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형별 정보에서는 형별 세대수, 방개수, 면적 보증금, 임대료, 공가수, 예비자수, 1년 퇴거자수 등을 알수 있습니다. 자산현황에서는 취득연도, 취득가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알수 있습니다. 편의시설에서는 지하철역, 학교,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과의 거리를 알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들어가 볼까요? 공급 주택 리스트들 옆에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현장에 있는 것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팸플릿은 인임대세대의 정보를 담고 있는 팸플릿을 다운받거나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면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확인하세요. 접속 시 진행 중인 모집 공고 버튼이 있다면 클릭해보세요. 공고문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발품, 시간, SH 주택 정보로 아껴두세요. SH 주택 정보는 최대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SH 공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 실속 있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